문샷 쿠션. 이거 색상도 진짜 밝고 이렇게 조금만 묻혀도 엄청 넓은 면적에 커버가 되거든요? 그냥 신기하게 생겨서 사봤는데 완전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제 피부보다 많이 밝아보이지만 일부러 그런 걸합니다 베이스로 엄청 창백하고 밝게 깔려고 하거든요? 와 어제 환승연애 보고 잤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얼굴이 진짜 역대급 부었네 나, 저도 약간 남의 연애에 내가 왜 이렇게 <웃음> 과몰입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더더 더 뽀얗고 창백한 피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베이스 한번꽉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하얗고 뽀얘지는 느낌도 있는데 지금 제가 베이스를 제 피부톤보다 엄청 밝게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간 지나면 다크닝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 외곽부터 엄청 까맣게 내려오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팩트로 눌러주면은 고정이 잘 돼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요 데이지크 새로 나온 베이지 니트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런 퇴폐퇴폐한 채도 낮은 그런 아이 메이크업 하기도 에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두개 섞어가지고 눈두덩이에 엄청 엄청 넓게 넓게 언더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약간 촉박한 시간이라서 지금 되게 엄청 빨리 설명하고 정신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늦잠 잔건 아닌데 제가 원래 오늘 꼭 쓰려던 싱글 섀도우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성격이 뭐 하나를 이제 물건을 잃어버리면 은 그거를 꼭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크까지 완전 떨어지게 모르겠어요 이게 성격인지 그거를 못 찾으면 은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무조건 그 물건을 찾아야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그리고 여기 중앙 컬러 두개 섞어서 이렇게 언더에 그래서 지금 그거 찾다가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이러다 촬영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웃음> 근데 최근에 제가 이사오면서 일기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 멘붕이었단 말이죠 다른 물건 잃어버려도 진짜 난리 나는데 일기장은 차라리 그냥 아예 뭐 어디로 사라져서 소각됐으면 은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거 누가 읽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진짜 한 며칠 동안 멘붕에 빠져서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일기장 생각만 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입술 각질 때문에 립 플럼퍼 발라놓을게요. 언더 가까이는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음영감만 주는 느낌으로 오늘은 펄은 안 쓰려고요. 베이스에 이미 쉬머펄이 좀 깔려있어서 아이라인은 펜 아이라이너 새로 나왔길래 컬러별로 다 사봤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헉! 엄청 잘 그려지네? 되게 물처럼 진짜 스치기만 해도 발색이 너무 잘 되네? 근데 약간 이게 진하게 약간 선처럼 되는 게 아니라 물처럼, 수채화처럼 쓱쓱 이렇게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투쿨포스쿨이 요즘 기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눈꼬리 좀 빼주고 점도 찍어주고 어 조금씩 붓기가 빠지고 있어요 마스카라 해준 다음에 저 마스카라 너무 지베르니만 쓰죠? 다른 좋은 것도 사보겠습니다 속눈썹도 붙여주고 여기 두 컬러 섞어서 언더를 조금 딥하게 먼저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고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 그림자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 투쿨포스쿨 프로타즈 펜슬 1호로 애교살 이렇게 밝혀주고 이런 붉은기 살짝 도는 섀도우들 있죠. 근데 약간 채도 낮은 거. 이런 걸로 언더에 한번 눈 앞머리까지 쓱 이렇게 지나가주면 은 되게 사람이 핏기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붉은기만 줘도 느낌내기가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 눈썹 제가 탈색 자주 하잖아요. 지금 벌써 색깔이 다시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짝짝이가 됐어. 저는 요즘 눈썹 머지로 많이 그리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해요 엄청 스무스하게 그려지는데 발색이 너무 자연스러워 오, 아까보다 나아졌어 아까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 괴물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감수성 예민하신 분들은 환승연애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슬프니까 이렇게 하고 블러셔 블러셔 제가 이 데이지크 팔레트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있는 이 컬러 있죠? 이거 블러셔로 쓰면 은 진짜 엄청 예쁘다요.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봤다가 이 베이지 베이지한 느낌이 볼에 진짜 예쁘게 올라가고 생각보다 블러셔 컬러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데이지크는 진짜 웜톤 팔레트를 너무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깔아주고 이 밑에 있는 조금 어두운 컬러 있죠? 이거를 눈 밑에 좀 가까이 다크서클 느낌으로다가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발렌타인으로 마지막으로 이 눈가 밑에 약간 울먹한 이런 느낌 내주면 거의 다 있다 교복 빌리러 가가지고 누으면안 되는데 제가 인스타에서 Q&A 했을 때 브이로그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짧게 브이로그도 찍어올 거거든요 제발 재밌었으면 좋겠다 립은 이 롬앤 새로 나온 모브빈즈 발라줄 건데 이거 패키지도 진짜 너무 예쁘고 약간 브랜드 여러 개 쓰다 보면 은 패키지가 약간 엄청 되게 조악한 그런 제품들도 진짜 많은데 롬앤은 정말 패키지도 너무너무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이거 이렇게 깔아주고 요 클리오 커 오브 레드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이거 안쪽에 그리고 아까 썼던 섀도우에 이런 짙은 컬러 있잖아요. 이런 거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립 위에 올리면 지속력도 훨씬 좋아지고 은근 또 컬러가 되게 묘하게 이렇게 섞이거든요. 너무 무섭나? <웃음> 머리를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더듬이 이렇게 두개 내리고 왔고 저 원래 라식하고 나서 렌즈 진짜 안 꼈는데 이렇게 렌즈도 끼고 왔거든요. 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 티니 이거 꼈습니다. 생각보다 티도 안 나고 이 외곽에만 이렇게 딱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데일리로 끼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저가 저 준비하는 동안 옆에서도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아이고 엄청 많이 끓죠 저희 진저 그럼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이후 있다. 근데 4시 이상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어, 매워! 먹어볼래? 응! 하나 저 먹어봤어? 응! 음, 먹어봤어? 어때? 아뭐 먹었어? 음. 네! 원래는 음. 빵떠고! 아. 리 음? 아, 밤이 진짜 맛있어! 크림이 진짜 맛있다. 응. 예전에 누나가 한번 사와서 안했다 응. 맛있겠다. 응. 한 귀를 추가해 이용해야죠. 어. <웃음> <웃음> <웃음> 안먹아 응. 됐지? <웃음> 응. 아뇨, 이아이 어? 되게 심플하게 들어가네? 어 <웃음> 나 t r e n 좋아요.